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전 영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쟁 고조로 인해서 달러엔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제가 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드디어 달러엔이 밑으로 터졌습니다 바로 이 빨간색 줄이 제가 엔트리를 잡은, 제가 진입한 가격 위치입니다. 자, 제가 엔트리를 잡은 가격은 108.399, 자 108.40과 같은 위치고요. 제 스타모스는 108.70이었고, 그 다음에 제 타겟은 107.450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거의 제 타겟에, 어, 다달은 25핀 남은 상황인데 어,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자, 별거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이에요. 어, 저번에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똑같습니다. 자, 한번 봐 볼게요. 요즘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차트였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트렌드 라인 이어서 계속해서 이 다운 트렌드의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는, 이건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거래는 항상 추세, 즉, 트렌드를 따라서 거래를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다운 트렌드, 즉, 하방 추세이니까 우리는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매도를, 매도 셋업을 찾는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전 영상에서도. 자, 여기서 데일리 차트에서 한번더 추가해 한 번이 아니죠. 한 번, 두 번의 트렌드 라인 레지센스 터치가 나온 것을 보고, 아, 여기서 이제 이것이 떨어질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어, 알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었었고요. 이런 식으로도 이어서 계속해서 밑으로 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4시간으로 갑니다. 자, 4시간으로 왔었을 때 가격이 어, 이 서포트, 이것도 제가 그전 영상 그리고 어, 멤버 텔레그램 존 그리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 존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107.9 아니면 108로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번에도 알려드렸어요. 108.0 자 여기서 찾는 이 서포트는 가격이 위로 쭉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달러엔이 가격 조정을 주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주었을 때, 즉 서포트를 찾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레지센스를 찾는 모습을 보이면 은 가격을 이제 밑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매도를 하여라. 했을 때 레지센스에서 매도를 하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돈을 버는 일죠. 그렇죠? 자꾸 이 기술적 분석을 의심을 하거나 어, 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 돈을 잃는다 하지 말아라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장이 정말 위험하다 마진거래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신 분 많죠 네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절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어, 어쨌든 이 위험을 감수를 하고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직업이든지 할줄 모르면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에서 회사에서 내가 필요가 없으면 바로바로 잘리는데 그게 위험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비즈니스, 그것을 운영하는 게더 위험합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리고 회사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할때 기껏 해야 몇 퍼센트 올려줍니까? 10%? 10% 받으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10%, 이 하루에 10% 봅니다. 하루에 10%.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위험한지는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고 이 금융시장에 뛰어들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금융시장이 누구한테나 맞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 잘 선택을 하시고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누구를 통해서 배우든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배우신 후에 이 시장에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